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바로 그 시간! 퀴즈 미션 시간이다. 그럼 바로 저번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볼까요?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환다라면 광고! 요즘 환다라면 광고가 정말 대세라지?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리리와 헤라! 헤라가 리리보다 훨씬 많이 넣었었지...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리리와 로즈! 멜로디에게는 정말 다사다난한 촬영이었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퀴즈! 첫 번째 퀴즈는! 소시민은 몇 등급을 받고 샤이닝스타스쿨에 입학했을까? 두 번째 퀴즈 소시미는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라를 인정하게 되었을까? 마지막 퀴즈! 오늘부터 소시미의 라이벌이 된 사람은 누굴까? 오늘은 꽤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괜찮겠지? 당연하죠 셜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은 이런 문제쯤 거뜬합니다 그럼 이번 퀴즈도 기대하겠어